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진영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탈퇴자 교육에 대한 공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사이비 집단에서 탈퇴하신 탈퇴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단 사이비 정보센터 정진영 목사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이단 사이비 집단들과 신천지에서 수많은 탈퇴자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최근에 이단 상담과 신천지 탈퇴자 상담이 급증하였습니다 이단 사이비 집단의 탈퇴자분들이 신앙을 회복하기보다는 가난 성도로 전락하거나 신앙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탈퇴자 여러분 힘을 내시고 다시 신앙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많은 신천지 탈퇴자분들에게 많은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상담 내용은 탈퇴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그리고 탈퇴 이후에 신앙 문제와 교회 선택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합니다. 그리고 깊이 뿌리내린 사이비 신천지의 이당 교리를 성경적으로 재정립시키는 문제 그리고 신천지 교리가 거짓이라면 참된 진리는 무엇인가 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상담소에서는 2단 사이비집단 탈퇴자분들과 신천지 탈퇴자들을 위한 탈퇴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탈퇴자 교육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휴대전화 010-3589-919로 전화를 주시면 탈퇴자 교육 교재와 강의안을 문자와 이메일, 카톡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탈퇴자 교육 교재를 받아보시고 탈퇴자 교육 교재를 받아보시고 탈퇴자 교육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우서 11장 4절에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애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저희 상담소에서는 탈퇴자 교육 내용을 신천지가 주장하는 성경과 다른 하나님 그리고 신천지가 주장하는 성경과 다른 예수님 그리고 신천지가 주장하는 성경과 다른 성령 하나님 그리고 신천지가 주장하는 성경과 다른 복음 등 다양한 주제로 탈퇴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휴대전화 010-3589-919로 문자 부탁드립니다. 대살로니카 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렇게 대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 배교하는 일 멸망의 아들이 나오는데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신천지가 우리 성도들을 많이 유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탈퇴자 여러분들이 대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만 읽지 말고 2장 1절에서 4절까지 전체를 읽어보시면 영으로나 성경이 말하는 성령 하나님이 아닌 천사의 영을 받았다고 하면서 영으로나 말로나 편지를 얘기하면서 이만히 교주가 여러분들을 미혹하는데 성경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탈퇴자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010-3589-919로 탈퇴자 교육 교제를 받아보시면서 탈퇴자 교육에 꼭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신천지는 예수님의 영이 이만희씨의 육체와 지금 함께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셨다고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20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새하늘 새땅 천국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너희 마음에 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다시 확인하시고 다시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성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탈퇴자 교육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010-3589-919로 전화주시면 탈퇴자 교육 교재와 강의안을 문자와 이메일 카톡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탈퇴자 여러분들은 탈퇴자 교육 교재와 강의안을 받아보시고 탈퇴자 교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셔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진영 목사입니다.